최근 ESG 경영이 전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기말부터 유행이던 환경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면서 대중들은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에게도 영향을 끼쳤고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ESG 경영과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이러한 키워드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2017년까지 제로에 가깝던 ESG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2021년 갑작스럽게 급증했습니다. 이제 ESG는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ESG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미리 예측한 회사가 있습니다. 과거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ESG 자산은 2022년 말 41조 달러를 달성하여 2025년에는 전세계 운용 자산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50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2020년 ESG 자산이 35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ESG는 무엇일까요? ESG란 투자의 사결정 및 장기적인 재무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비재무적 요인을 뜻합니다. 이들은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ESG의 유래는 2004년 발표된 u n 의 보고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개념은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까지 꾸준히 u n 에서 언급되며 차근차근 자신의 입지를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ESG가 실제로 대중에게까지 퍼지게 된 것은 그로부터 약 15년 뒤인 2021년입니다. 같은 해였던 2021년 초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회장 레리핑크는 다음과 같은 연례서안을 남겼습니다. 기업의 사업구조가 탄소중립과 양립할 수 있는 계획을 공개하라. 그가 중점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기후위기였죠. 과연 ESG 실천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기에 기업들이 너나 할것 없이 실천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ESG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같은 방안은 탄소중립 2030을 더 빨리 달성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ESG 관련 기업의 데이터가 축적되면 ESG 정보공시에 어려움을 겪는 상대적 소기업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줄 수 있고, 이는 곧 국내 기업 모두가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에 적합한 ESG 경영 실천은 시민들 사이의 친환경 소비장려 운동을 독려하도록 합니다. 이는 수익을 얻는 기업,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보, 친환경 소비에 만족하는 소비자 사이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내에도 ESG 경영 방식이 확산되면서 여러 기업들이 자사의 환경 관련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환경 이슈가 글로벌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주로 해외 진출이 쉽고 소비자의 직접 소비가 가능한 분야에서 이러한 상황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ESG 정책이 있을까요? 먼저 식품산업에서는 풀무원사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페시 적용된 용기가 있습니다. 환경표지 인증을 위해서는 100% 재활용된 소재를 사용하거나 제작, 유통, 소각전 과정에서 CO2 발생량을 20% 감축해야 한다고 해요. 우리가 먹는 식품 용기의 환경표지 마크가 있다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죠? LG전자는 전자제품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정말 효과적인 환경성과를 보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플라스틱은 전년 대비 약 32% 증가했고, 지난해 회수한 폐전자 제품은 전년 대비 약 14% 증가한 352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수한 폐전자 제품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재사용될까요? 매년 평균적으로 냉장고 20만대, 세탁기 15만대, 소형가전 25만대가 처리됩니다. 처리 시설에 들어온 폐가전들은 해체, 파쇄, 선별 등의 과정을 거쳐 철, 구리, 알루미늄 등약 40여종의 원자재로 탄생한다고 합니다. 재생된 소재들은 다시 제품으로 탄생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줄여주죠. 폐가전 제품의 재자원화 비율은 굉장히 높은데요. 냉장고는 81%, 세탁기는 93%, 소형가전은 86%, 에어컨은 69%, 에어컨 실외기는 무려 98%가 재자원화됩니다. 기업의 ESG가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의 내용처럼 모두 올바르게 실천되었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ESG의 선진국에 반열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선두 국가에 있지 못할까요?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각종 기업의 ESG 열풍이 불고 있지만 일부 기업의 가짜 친환경 마케팅도 이러한 관심과 비례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그린워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린워싱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린워싱은 그린과 화이트워싱의 합성어로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녹색 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인 척, 위장환경주의 가짜 친환경, 그린버블 등 다양한 수식어로 불립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소한 것조차 그린워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린워싱은 1986년 제이웨스터벨트라는 환경운동가가 피지섬의 어느 호텔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수건을 재사용해 줄 것을 요청받은 뒤 이를 비판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하며 제시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잠깐! 2007년 캐나다 친환경 컨설팅 업체 테라초이스에서 발표한 그린워싱이 저지르는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첫 번째 죄악은 상충효과 감추기로, 이는 친환경적 일부 속성에만 초점을 맞춰 환경 여파를 숨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악은 증거 불충분으로 말른 친환경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친환경 인증 라벨이나 문서가 없는데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면 그린워싱을 의심해보세요. 세 번째는 애매모호한 주장입니다.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려운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친환경적이라 오해할 수 있는 문구가 보인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죄악은 관련성 없는 주장으로 이는 무관한 내용을 연결해서 친환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인증되지 않은 것을 인증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인증마크, 홍보문구 등을 도용해 친환경이라며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는 유해 상품 정당화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상품에 친환경 요소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부적절한 인증 라벨입니다. 이는 유사한 이미지를 공인받은 것처럼 표시하는 것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 인증 라벨을 부착해 친환경 제품인 척 눈속임을 하는 제품이랍니다. 그러니 라벨을 잘 확인해야겠죠? 환경부의 자료를 따르면 2022년 부당환경성 표시 및 광고로 적발된 건수는 8월까지 1383건으로 이는 2021년 한해 적발 건수 272건에 5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린워싱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있습니다. 친환경 마케팅은 착한 기업 소비 운동으로 이어져 대중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해 친환경 마케팅이 그린워싱인 것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서 친환경을 추구했던 소비자의 그린웨이주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브랜드와 기업에 대한 신뢰도 충성도를 하락시키고 결국에는 시장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다면 좀더 쉽게 그린워싱을 이해하고 또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의 그린워싱 사례에 대해 살펴볼까요? 음료계의 대표적인 스타벅스에게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리유저블컵이었습니다. 특히 50주년을 기념한 리유저블컵의 경우 굿즈를 얻기 위해 특정 소비자들은 굿즈만 취한 뒤 음료는 가져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무수히 많은 양의 음료가 폐기되는 일이 발생했게 되어 친환경 이벤트에 칼을 쓴 그린워싱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앞으로의 신재생에너지로서 수소 에너지가 각광받고 있고 자동차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겠죠. 수소 자동차를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을 썼고 있고 이를 광고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수소가 근본적으로 운송 연료로서 사용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수소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수소를 액화시키는데 이 액화에 필요한 비용은 많고 에너지 효율은 낮다는 단점과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꼭 친환경적이라는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직 이러한 한계 수준에도 불구하고 수소차가 무조건적인 친환경 운송수단인 것처럼 광고하여 기업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것 또한 그린워싱의 일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그린워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ESG 지표들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기관들이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ESG 평가의 대표적인 고객들은 기업과 투자자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기관들은 자신들의 투자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시 기준을 잘 나타내줄 수 있는 기관을 필요로 합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GRI, SASB, TCFD 등이 있는데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GRI는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의 약자로서 1997년부터 시작된 국제기구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가이드이기도 하죠. GRI는 2016년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보공개 기준을 제시하고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지표를 구체화한 GRI 스탠더지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SASB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ASB는 2018년에 11개 산업분을 총 77개 세부산업별로 나눈 ESG, 정보공개 지표를 제시하는 SASB 스탠더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관은 산업군 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이를 중심으로 산업 내 타기업과 비교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CFD는 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로서 기업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직면하게 될 리스크 및 기회 요소를 파악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와 전략에 반영한 뒤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을 수치화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권고하는 기관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이니셔티브는 많으나 아직 국내에는 통일된 기준과 체계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ESG 정보 공시체계 확립을 위해 ESG를 선두하고 있는 국가의 경영 방침과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국외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니셔티브와 국외 기업들의 ESG 경영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연합은 ESG를 가장 빨리 법제화한 국가인 만큼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대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ESG가 활성화되기 전부터 탄소세와 같은 환경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럽연합이 ESG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한 주요 입법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도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환경에서 사회부문까지의 전범위를 아우르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정말 유명한 기업이죠. 메르세데스 벤츠가 있습니다. 메르세데스사의 독일 진델핑겐 공장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 패널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전기차에서 쓰는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 장장치에 저장됩니다. 태양광 패널은 공장에서 쓰는 에너지의 30%를 충당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많죠? 나머지 역시 풍력과 수력 발전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부터만 전력을 충당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국의 ESG 경영에 대해 알아 봅시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는데, 지난 2021년 IFRS 재단에서도 ESG 공시체계 표준화를 위해 국제지속가능성 표준위원회인 ISSB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GNA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S&P 500 기업의 92%가 지속가능경 영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요, 그중 51%는 GII, 21%는 SASB, 16%는 TCFD를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좀 익숙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아까 알려드렸던 대표적인 ESG 평가 이니셔티브와도 일치하죠?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어떤 ESG 경영을 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2030년까지 디젤 연료 의존도를 없애겠다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데이터 센터 전략을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아예 해저에 설치하는 방식도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상 컨트롤 그룹에 비해 해저 서버는 컴퓨터의 수명을 늘릴 수 있고 냉각에 있어 더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해양생물에게도 좋은 터전이 되어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컴퓨터라니 놀랍지 않나요? ESG 선진국인 이유와 미국 사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선제적이고 체계화된 관리가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한발 늦게 출발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ESG 경영은 다른 나라보다 늦게 도입이 되었고 주로 대기업에서만 ESG 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참여의 이유로는 이용 가능한 정보의 변동성과 비용적 부담으로 인해서 ESG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것을 뽑았습니다. 우리나라도 통합된 평가 지표를 사용한다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참여도는 더욱 높아지겠죠. 또 다른 해결 방안으로는 ESG 협력 네트워크 포럼 확대입니다. 이는 ESG의 최근 이슈와 공급망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의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ESG 추진 방안에 중점을 두는 포럼입니다. 이런 기획 포럼이 확대된다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비용적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ESG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ESG 자산은 전세계 운용 가능한 총 자산의 약 30%라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명확한 공시제도 체계를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로 인해 ESG 경영을 쉽게 그리고 잘 실천해내도록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서 설명한 그린워싱 사례가 ESG의 암적인 면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러한 ESG의 암적인 면은 소비자의 기업 신뢰도나 국가 시장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ESG 경영에 미흡한 중소기업과 ESG 경영을 선두하고 있는 대기업 간의 상생협력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는 이유나 미국의 사례들을 학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KESG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KESG가 모든 산업을 어우르는 차세대 해결책으로 떠오르게 될 때까지 지켜보자고요. 안녕하세요.